실제로 많은 언론에서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 이 누구냐 도대체 일부 정치인들도 저 그분이 누구냐 심지어는 저기 대선의 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언론의 세간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한 부분은 아닙니다. 예, 중앙지검장님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도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정영학 녹취록의 그분 김웅 통화의 저희가 바로 대선의 운명의 키다 실제로 많은 언론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그분이 누구냐 도대체 기사를 쓰기도 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도 저 그분이 누구냐 관련된 얘기들을 국정감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 자리에서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앙지검장님께서 뭐라고 러셨냐면 언론이 저렇게 보도하는데 증거에 기반해서 하는 것인지 좀 확인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전에 그 말씀을 듣고 저게 무슨 말씀이시지? 지금 언론에서는 다 서울중앙지검이 확보한 녹취록에 저 그분 또 그분이 천하동인 1호의 소유주 또는 지분의 50% 소유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전제로 이렇게 기사를 쓰는데 중앙지검장님의 말씀은 그것하고 사뭇 다르게 들렸거든요 이거는 피의사실 공표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인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 그 범죄 혐의 내용은 뭐다를 확인해 주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지금 저런 취지로 보도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혼란이 계속 지속되면 안 되거든요. 심지어는 저기 대선의 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 이 국정감사에서 조차도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굉장히 오히려 더큰 혼란을 일으킬 것 같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어, 녹취록에 이제 그김마무개 김모 그분이 저런 부분을 말했다라는 전제로 언론이 보도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와는 좀 사뭇 다른 측면이 있어서 혹시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또 다른 녹취록이나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자료를 언론사에서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저희가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알겠습니다. 반문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단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언론사의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할 것같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갖고 있는 정형학 녹취록에는 지금 언론 보도가 얘기하고 있는 그분이라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언론사가 혹시나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다른 어떤 자료에는 그게 있을 수 있으니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다 라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더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은 물론 녹취록에도 그분이란는 표현이 또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그 지금 얘기하는, 지금 언론의 세관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